안녕하세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판교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판교 단독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직접 건축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기존에 건축된 판교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으며 저는 지난 영상에서 직접 건축하는 방법에 대하여 두 편의 동영상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교 단독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 기존에 건축된 판교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홉 가지 가운데 첫 번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교와 판교 단독주택에 대한 교통, 생활환경, 교육,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아래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이걸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교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은 아파트를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부동산사무소에는 매입하려는 판교 단독주택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판교에는 1,400여 개의 단독주택 필지가 있는데 약 90% 이상이 최근까지 건축된 것으로 볼때 사려고 하신다면 충분히 마음에 드는 판교 단독주택을 매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판교 단독주택은 건축된 지약 7년 정도부터 최근에 지은 집들까지 있어서 대부분은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와 같이 인테리어를 손을 보고 이사를 하는 것처럼 판교 단독주택도 뼈대는 튼튼한 상태이므로 약간의 보수만 한다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판교 단독주택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보통 70-80평 사이이고 건물은 대개 지하층에 다목적실 예를 들어서 음악실이나 오디오룸 운동 공간으로 된 집도 있고 1층에는 넓은 거실과 주방 예비실 그리고 2층에는 안방, 자녀방, 서재 등이 있으며 또 다락이 있는 집은 아이들의 놀이방이나 공부방을 꾸민 집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옥상 공간을 옥상 정원이나 아이들의 놀이 공간 또는 운동 공간으로 된 집도 있습니다 건축된 면적은 대개 60-80평 정도로 그러니까 아파트나 단순한 전원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판교 단독주택 건축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건축 수준은 이전에 판교 단독주택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단독주택 하면 일산에 있는 단독주택들을 생각했으나 지금은 1,400여 필지에 달하는 단독주택이 있고 또 14개에 달하는 단독주택마을이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의 내노라 하는 건축가들이 설계한 작품도 많고 외관은 현대적이고 모던한 형태로 우리나라 단독주택의 모델이 될 정도입니다. 또한 시공도 흔히 단독주택하면 단열이나 길로 등을 염려하는데 이런 문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고 시공 수준도 일반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의미로는 아파트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번째로 매매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주택의 가격은 위치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강남의 30평 아파트값 정도가 아닌가 싶고 이는 아무리 강남에 있다지만 겨우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인 30평 아파트에 비하면 건물에 따라 다르지만 땅이 7,80평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실과 주방에 방이 5 내지 7개, 화장실도 서너 개 그리고 다락이 있거나 옥상 정원까지 있는 집에서 다양한 취미생활과 층간소음에서도 해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강남이 있다 해도 강남 못지않은 편의성과 교육환경 등 모든 점에서 강남 30평 아파트보다는 훨씬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두가구 주택과 대출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이제까지는 한 가구가 사는 단, 순수한 단독주택을 말씀드렸고 두 가구까지 살수 있는 집도 있어서 각자의 사정에 따라 매입할 수 있을 텐데 만약 한 가구를 전세줄 경우 규모와 위치 등에 따라 5 내지 6억 정도 받을 수 있어서 이 경우라면 아파트 전세금 정도로 매입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아파트의 경우 담보 대출이 강화되었지만 판교 단독주택은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훨씬 부담을 줄여서 매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파트와 다른 판교 단독주택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특히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 현대판 삼천지교를 할수 있는 곳으로이 판교 단독주택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모두가 짐작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파트와 판교 단독주택을 다음 몇 가지 사항으로 단순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아파트는 특정 지역 아파트를 설정할 수는 없겠지만 흔히 인기가 있는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가상해봐도 될것 같은데 즉이 아파트와 이 판교 단독주택을 가격과 생활환경, 교통, 자녀교육, 주변환경, 취미생활, 생활의 다양성, 평면, 방 이런 측면으로 한번 비교해보면 가격에서도 그렇고 생활환경에서도 큰 차이가 없으며 교통도 그렇고 특히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층간소음이라든지 자연환경 여러가지 면에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판교 단독 주택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변 환경도 그렇습니다. 판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운중천이 판교를 가로지름으로써 상당히 좋은 환경도 좋고 이것은 제가 일일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평면의 구조도 그렇죠. 아파트야 단조로운 평면이겠지만 판교 단독주택은 지하가 있는 집도 있고 1층, 2층, 다락, 다음에 옥상 정원도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의 숫자도 이미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야 가격이 이정도 20억원 안팎인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뭐 거실과 주방, 방 3개, 다음에 화장실 2개 정도겠지만, 판교 단독주택은 가격은 이르면서도 아파트와 비교할 수 없는 넓은 거실과 주방, 특히 방이 5 내지 7개 정도나 있고, 화장실이 3개, 또 다목적실 등 여러가지 방이 있다고 라 하는 점에 있어서 이런 면에서 비교해 본다고 한다고 하면, 판교 단독주택이 그 어느 지역의 어느 아파트보다 훨씬 장점이 많다는 사실을 금방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는 일곱 번째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존 건축된 판교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직접 땅을 사서 건축하는 것에 비하여 5억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집주인의 이윤 등이 포함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직접 대지를 구입해서 건축하는 것이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비용을 절감시킬 수도 있는 방법인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달아둔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덟 번째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데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 점은 뭐 누구나 생각해 볼수 있는 것으로서 아무래도 건축에 대한 부담감이나 또는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건축을 하게 되면 설계와 공사를 포함해서 약 1년 후에 입주가 가능하지만 바로 매입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되겠죠 이런 점은 장점으로 볼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매입하는 것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집이고 또한 웃돈을 얹어주는 것이며 아무래도 낡은 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왜 남이 지어놓은 집이나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그동안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왜 사람들은 남이 지어놓은 집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그렇고 단독주택이나 빌딩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은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이윤이나 금융비 심지어는 프리미엄까지 얹어주면서 사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땅을 구해서 내가 내 집을 짓거나 내 건물을 짓는다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자신과 가족들의 특성과 취향에 맞게 설계하여 건축을 한다면 내게 딱 맞는 집을 그것도 원가만 들기 때문에 비용을 대폭 줄일 수도 있고 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에는 열가지에 달하는 거품이 들어있는데 뻔히 그런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왜 쓸데없는 거품과 웃돈까지 들어가면서 그런 아파트를 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 집이 나를 위한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설회사에서 집주인들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선택한 위치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평면과 구조를 가진 집을 자기네들 멋대로 설계하고 또 집을 짓는 것도 집주인이 될 사람들에게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은 채로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지어놓고 가격도 자기네들이 선정하는데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거품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당연히 회사가 이윤이 있어야 하고 리스크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금융비 등이 소요되기는 하겠는데 그렇지만 만약 내가 내 집을 짓는다면 회사가 챙겨가는 막대한 이윤이나 리스크 비용, 금융비 등을 지불할 필요 없이 극히 경제적인 비용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특성, 라이프 스타일, 취향 등에 맞게 내 집을 지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개발 시대 때는 집도 없고 모든 것이 열악한 시절은 어쩔 수 없었죠. 하여간 이런 의미로 남이 지은 단독주택도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개인이 지은 단독주택이야 아파트처럼 홍보비나 분양 대행료 등 많은 거품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물론 각자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위에서 언급한 건축에 대한 부담감 등이 작용한 탓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판교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는데 여러 번 강조하지만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계획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고 또 평생 답답하고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아파트에서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로 지금의 아파트값이나 전세 비용 정도면 충분하게 판교 단독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싶고 지금이 바로 단조로운 아파트 생활을 떠나서 그림 같은 판교의 단독주택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층간소음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며 각종 다양한 취미생활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결국 실행력과 결단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런 기회를 잘 살려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판교 단독주택을 설계하고 건축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판교 단독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